짧은 잎 적성, 짧은 잎 적성, 이두 삼만 원, 짧은 잎 적성 이만 원.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짧은잎적성 짧은잎적성이 마카베아나 붉은별 또는 짧은잎적성으로 유통되는 원효종으로 작지만 7,8cm 정도까지 살아누 왕성하게 분지하여 40cm에 달하는 큰 군생을 이룬다. 겨울에는 거의 밝은 황록색을 띠지만 여름에는 연한 황색으로 변한다. 잎은 길고 좁으며 잎 끝에 붉은 가시가 특징적이다. 자구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한다. 손질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자라는 짧은 잎적송 음 멋지다 담설 군생 얘가 뭐를 닮았지? 담설 군생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한 몸값 하죠 8천원이랍니다 아이보리 작은 아이보리 아가야들 아가야들 8천원 얘는 8만원 음 멋지다 작은 아이들은 8천원 아이보리가 이렇게 아 아이보리 예쁘죠? 아이보리 멋지다 엔젤 8,000원 올려심 음. 올료심 5천원 천대존송 천대존송 철학 5천원 천대존송 철학 5천원 블루서프라이즈 블루서프라이즈 종량 샴페인 샴페인 3천원 하월시아 업투사 하월시아 업투사 아보카도 크림 3,000원 색감이 피몽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아보카도 크림 3,000원 아보카도 크림 3,000원 엘리코 엘리코 6,000원 엘리코 pp pp 3000원 새 pp 3000원 러우 러우 원천0 0 0원 로2 0 0 0 프리티. 무에넣그가아애가 다른 에가면 雨 m a r